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용곡리에 있는 주택 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실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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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 입구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밭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분은 담장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밭에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방향에는 그물로 경계가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대가 약간 높아 멀리까지 아주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밭에는 여러가지 곡식을 많이 심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밭입니다. 위치 면접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곡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 4 5제곱미터 165평입니다. 현재 이용은 주말농장입니다. 용도는 주택부지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90만원입니다. 전체 매매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상호지목공인중개사 대표장지목 주소경북포항시 남구대이호 90호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호 지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